Where are you from right. <목소리> 저희는 이렇게 또 준비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7시 반 반이나 델타 항공 비행기예요. 멕시코로 칸쿤으로 갑니다. 비가 왔다가 그쳤나 봐요. 지금은 엄청 춥습니다 오늘 밥이 발못 먹어서 이런거 이거 대한항공에서 네, 받았던거 챙겨와서 아침 겸 먹었습니다 저희 지금 셔틀버스 왔습니다 에어 i 인 에어라인 어디지? Okay, okay. 지금 저희는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시애틀이고요 시애틀의 잠못 이은 밤이 아닌 잠못밤 oh, no. 새벽입니다 지금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5시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새벽입니다 저희는 7시 아까 말했듯이 7시 비행기 타죠. 네, 비행기 갑니다. 자, 저희는 공항에 왔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두시간 전에 일찍 와가지고 일단은 체크인부터 체크인, 우리 했나? 걔네들은 어. 온라인 체크인 기본으로 하고, 어 맞아 그리고 가방만 맡기고 끝나는 건데 어. 우리가 안 되니까, 어 해준 거, 가어 오프라인으로 체크인을 해준 거지. 스타벅스는 어디 가는 사람이 많아? 스타벅스요. 해요. 그리고 제가 시킨거는 당근 먹고 싶어서 당근 시켰어요. 이거는 베이글 그리고 칸쿤으로 칸쿤 간다고 얘기하면 안돼요. 캔쿤. 캔쿤으로 가야 돼. 캔쿤. c a n 으로 캔쿤으로 해야 돼. 캔쿤. 그래야지 알아듣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기다리면 저기 서있다 저 앞에 서있어 yeah. <웃음> 여기는.. 아이고 어디라 이리 와가 잠깐만 저 맞아 저기 와서 잠깐만 어, 하얗면 스칼레인은 검색할수 있습니다 응. 한번, <웃음> 잠깐만 지금 멕시코 캄쿤에 도착하면 이렇게 호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호텔 직원도 많으니까 반드시 올 때, 호텔 직원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고, 네,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분홍색. 부동색. 분홍색을 따라가야 됩니다. 분홍색을 따라가야 됩니다. 셔틀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이거, 무료 셔틀버스고. 비오냐? 저 사람 붙이면 우리는 30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왔었 우리 슈나 키안 Bienvenidas a bordo, el tiempo hasta el hotel es de aproximadamente una hora Les recordamos <tose> el uso del... <목소리도> 와. 대판 아래 펫은 성인들만 올수 있대요. 그래서 좋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트윈포 11부. 저도. Sunday. Yes. Today is Sunday and I'm Sunday. All right. Let me know h o you guys. Here we go. Okay. We are going to take care of your bags. So as soon as you get the room, we are going to put the bags in the room. All right. So don't worry. Just enjoy Where are Korea. you from, guys? Korea. Korea. Korea. All right. Perfect, so i explain you, just leave this ticket with the receptionist, you need your passport or immigration yeah. form, and uh, just be happy to enjoy this place, okay? Perfect, if you're ready, please follow me this way. Here we go. Yeah. This we're going to u e our i l here, here. sanitize yeah. it. What's more? What's more, guys? Enjoy! Welcome to a s e r i c a English? Yeah. English? Okay. So, may I have the last thing of your reservation? Yes. I wanna offer you a popsicle. o you want a popsicle? Uh, have some different flavors? A popsicle. Mango, chocolate, coffee, guanaban. Chocolate one? 어 여기서 되게 웃겼던 게 직원이 말이 안 끝났는데. 바로 무슨 맛인지 말씀하셔 가지고 웃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Oh, not chocolate. y e a n c h o c o l a e Thank you. r k o So, l a s t name? Yes. Okay. 어, 저희가 드디어 칸쿤에 있는 스칼렛 아르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어,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요 2001년 7월에 오픈한 호텔이라 전부가 새거입니다 왜 여기가 좋은지 왜 저희가 선택했는지 앞으로 영상 보시면 아실겁니다 신혼부부랑 커플여행 정말 강추입니다 어, 스칼렛 호텔과 스칼렛 아르테 두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곳은 성인만 묵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모으지 못해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목소리>